AX라는 그래프를 두 종류로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? 네, 네. 하나는 A가 음. 1보다 클 때랑 하나는 A가 뭐야 이거 어? 한 맞아야겠어 나 그지? 이런 거 차리고 있어 그지? 이상한데 다 0을 <웃음> 0과 1 사이 0과 1 사이 어 이렇게 두 개로 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아마 요러, 요런 상태에서 그림을 다시 좀 그려 놓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선생님. 음. 유오아 oh. <웃음> oh, 좋아요. Mm -hmm. oh.